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도둑계에게 맛있는 걸한번 줘볼건데요 사실 왜도둑계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부엌 같은 곳이 밖에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이제 음식 같은 걸뭐 쌓아놓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둑계가그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훔쳐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도둑계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도둑계가 이제, 이제 엄청나게 잡식속인데 부엌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 보면 진짜 아무 음식이나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 3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버섯, 애호박 그리고 사과를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버섯은 진짜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과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호박 그리고 버섯 뭐 사료를 되게 잘 먹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먹어줄 거라 생각하고 한번 피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귀여운 도둑개 친구를 한번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기서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요 이제 냄새를 맡고 좀 기다려 보면 이제 먹으러 올것 같습니다. 아, 오 온다 온다. 뭔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저기서만 노는 거니까 살짝 앞으로 옮겨줄게요, 제가. 자, 여기 와봐. 오 그래 그래. 이제 도둑개들이 뭐 마른 멸치, 막 과자, 뭐 과일, 채소, 진짜 가리는 것 없이 다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배안 고픈가? 안 되는데 이러면. 끌어하지 아, 말고 여기서 한번 먹어봐. 오 그래 그래. 뭔가 큰거 말고 조금만 거지. 오 애호박? 에어박? 애호박을 먹어? 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예상해로 애호박부터 잡긴 했는데, 살짝 제가 먼저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호박을 잡은 것같기도 해요. 오, 막 뜯어먹는다. 뜯어먹는 거 보이죠? 오, 이제 나의 입을 파묻구성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나보네. 진짜, 오, 뭐 이제 들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뜯어서 완전히 먹고 있습니다. 애호박이 맛있나봐. 어, 나는 사과가 더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 에호박이좀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에호박이 1등인 건좀 위에네요 예. 뭔가 살짝 뭐, 멈칫했어요 지금 멈칫 어, 버리나? <웃음> 어, 다시 먹는다 다시 먹는다 이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에호박 가지고 어? 먹다 버렸어요 여러분 어? 아래에 버렸다 제오박이 살짝 마음에 안 드나봐요. 아래에다 지금 먹던 거 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안쪽에 이제 살들? 에어박 이제 살들을 좀 뜯어먹고 있긴 합니다. 아, 껍데기 맛이 없나보네. 오, 박력있게 뜯어먹는구만. 와. 이 신기한 게 진짜 껍데기 부분은 다 버려요. 지금 안쪽 살은 먹는데 껍데기 부분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껍데기가 뭔가 맛이 없나봐요, 되게. 괜히 이제 주방가서 음식 뭉친 게 아니죠. 그 짬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이제 대대손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뜯어서 먹고 있어요. 큰거 같으니까 저 집게로 이제 조금씩 뜯어서 먹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뭐 실험이니까 제가 다른 것도 먹는지 한번 쥐어 줘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과 어떤가 사과를 한번 줘볼게요 제가 사과를 친구한테 도둑개 사과 먹어요 아, 자, 네. 그래 잠깐만 뭐. 아, 아, 안돼! 오, 자, 여러분 사과도 먹고 있습니다 오, 사과도 잘 먹는다 이거 역시 다 먹어요 다이 버섯은 관심 없는 거니까안 먹을 거 같기도 해요 되게 자, 여러분 도둑개가 진짜 완전 포식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럼 잠깐 도둑개는 이렇게 포식하라고 놔두고 이제 엔딩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둑개에게 여러가지 이제 만찬 맛있는 음식들어 줘봤는데요 표고버섯은 진짜 관심은 없어요 표고선 관심도 없고 손도 안되는데제호박하고 사과는 진짜 잘 먹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나네요 이제 진짜 지금잘먹기긴 한데 제가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뭐 이거 좀 만찬 되게 포식하려고 놔두고 뭐 사실 이제 궁금한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진짜 막 멸치도 진짜 잘 먹나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막밥 같은 거 있잖아요 쌀 같은 것도 잘 먹나 한번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나중에 한번또 기회가 되면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둑게 에이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